아마 ISTJ는 사고 범위가 좁은 MBTI 유형 상이권에 속할 것입니다. 파격적인 행보를 싫어하고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반복 수행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대 유형이 나타나 해집어 놓으면 ISTJ는 매우 싫어합니다. 그 과정에서 ISTJ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땐 상대는 오히려 가만히 두는 게 좋습니다. ISTJ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ISTJ의 행동은 결과론에 입각해 진행되므로 잘못된 결과에 빠졌을 때 옆에서 가이드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좀더 사회화된 유형이면 ISTJ에게 이런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h a n 시 l d 주 s h i chan haju s i yasagemu s i s t j 와다 i e h a s t j e r i e g n d o e f